어, 먼저 지각동사는 네. 감각을 말하는데 감각에는 네. 그 듣고 아 듣는거 청각 아네 음, 아. 청각 시각 네. 후각 네. 감각 그 다음에 네. 이각이 있는데 네 네. 이 다섯 가지 감각을 영어에서 지각동사라 하고. 네네. 청각, 아니, 청각이 영어에서 hear. 네. 그 시각이. 네. 시 후각이. 스, 시... 스맨. 네. 그 다음에 감각이. 터치, 비각이 네. 테이스트인데. Taste는... 아... 네네네. 네. 그리고 이 지각동사 뒤에는 네네 목적어가 오고 네. 적어가고. 네. 저도 잘 적고 있을게요. 네. 음. 원영이랑 네. 형용사 플러스 호사랑 네. p 피아 네. 좋아요. 아. 선생, 님 근데 저기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, 음, 선생님? 음, 네, 네. 아, 저기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. 어, 네, 선생님 네. 일단 설명 너무 잘해 주셨고요. 네. 어, 선생님, 근데 원영, 원형, 원영이가 뭐예요? 사람 이름인가요? 원영, 원형, 이가 뭐예요, 혹시? 어, 어, 원영이 그동그 네. 동, 불규칙 동사나 표 이런 거 보면, 네네. 동사 원형 있잖아요. 네. 그 단어의 원형, 네. 그냥 그 기본 단어를 원형이라고. 아, 아, 선생님, 혹시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? 어, 예를 들면, 네. draw, d draw, o d r 인데 네. 여기서 원형을 찾으라 하면, d r 가 원형이 돼요. 왜냐면, 아